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뭐 주도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 몇개 보시면 뭐 주정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소주 맥주값 인상 관련해서 좋았고 또 철강주들 뭐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 좋았던 종목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AI도 일부는 이제 살아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 HLB가 상악가가면서 이제 전체 H,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인트로젠이 탈모 관련해서 국내 최초 탈모 치료제를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줄기세포 쪽에 어, 많은 관심이 이제 쏠렸던 오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쪽이 이 시,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신체를 구성하는 이 모든 세포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재생시키는 재, 재생과 또 희귀질환 난치병 치료제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 이 치료 방법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죠. 그리고 이 성장성을 보시면. 25년까지 이제 3,944억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크게 보시면 이제 자가, 자가중기세포 치료, 동종유래줄기세포 치료, 이종중기, 그래서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자가, 그리고 동종, 타인의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치료, 또 동물 치료, 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세포 기원 방법에 따라서 이제 배아줄기, 성체줄기, 역분화 중기에서 배아 중기는 수정란으로부터 어, 만들어지는 세포죠. 그래서 무한 증식이 가능한 세포. 그래서 배아 중기 세포 관련주, 또 성체 중기 세포.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성체 성인의 조직을 이용해서 세포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이 실적을 내주는 종목들은 여기 아래 보시면 뭐 거의 적자인 기업들이 테반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나 이런 쪽으로 또 앞으로 성장성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종목들이 제약주이기 때문에 어, 실적보다는 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더 높게 봐야 되는 종목이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HLB 그룹주 중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HLB 생명과학 HLB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이 상한가를 가면서 4조 3천억, 1조 2천억 수준 때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실적이 이제 이 중에 어 그나마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동구, 메디포스트, 태고, 지시셀, 파미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이고 PBR의 평균이 3.33배입니다. 보시면 HLB가 가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네이처셀 뭐 이런 종목들 17배 정도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여기서 가장 낮은 놈을 보면 이제 바이온 정도가 이제 400억대, 바이오 솔루션 뭐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여기 초록뱀 같은 경우 470억대. 어 그럼 어 이들 종목의 예 차트와 사업 내용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어 오늘 뭐 이 선박 관련된 사업과 또이 바이오 의약 부분을 분리하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HLB 생명과 같이 이제 그룹주로 묶이면서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7,000원대죠. 17,800원대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무너졌던 가격대입니다. SCM 얘는 최장암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오늘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얘는 피부과 시장 아니, 처방 1위 기업이 동구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의료계 챗포시죠이 카카오브레인이 엑스레이를 판독해주는 AI 데모 버전을 상반기 출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 이 동구바이오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차바이오텍 제대열 은행 예, 은행을 운영 중입니다. 아이코드 바이오 솔루션 얘는 이제 피부 피부 치료제 뭐 화상 치료제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 있는 기업이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네이처셀 어, 화장품도 있고 이 중간 이 줄기세포 치료 태, 태행성 관절염 치료제죠. 이 조인트 스텝 어, 관련주가 네이처셀입니다. 안트로젠 얘는 국내 최초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어, 계속 이제 상한가를 2연상을 찍었었죠. 메디포스트 얘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1위 기업이 1위가 제품이 카티스템입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얘가 1위고 연매출이 100억이 넘는 거는 얘가 유일합니다. 메디포스트 강스템 바이오 지씨셀또 제대열 은행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지씨셀, 바이온 줄기세포 보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제일약품 얘는 배아수 줄기세포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일약품입니다. 파미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이 파미셀입니다. 태고사이언스 화상치료제 자기유래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관련주입니다.